안녕하세요 네모 꼬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드쉐이커라는 페이퍼블레이드 오팽이를 접어볼거예요 우선 준비물은 프레임 전개형 이 위에 있고요 접을때 이식이 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앞면은 핑크색, 뒷면은 하늘색 색종이 앞면은 파란색, 뒷면은 하늘색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코어를 먼저 접어볼거예요코는 우선 여기 하늘색이 위로 오도록 해서 가로로 두번 접어주세요. 자, 다음에는 여기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제 다음에 이걸 펴주세요. 이꼭지점이 여기 아까 접었던 대각선 부분과 아까 접었던 여기까지 접은 이 주름 이 사이에 이 부분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우선 이쪽에 이 부분을 가운데에 이 선, 그리고 이쪽에 이 선의 맨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음에는 이걸 뒤집어 주세요 이쪽 이 부분을 끝까지 위로 접어주세요 다음에 아까 접었던 이 선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 여기 네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다음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 뒤집으면 은 코어가 완성됩니다 이 틈에다가 끼워 넣어주세요 그 다음 모두 덮고 이 과정부터가 어렵습니다 여기 우선 이 선이 이 가운데에 있는 주름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 위에 이 부분을 가 오른쪽 면이 아까 접었던 이 아이스크림 모양의 위쪽 선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 이것을 펴서 레전더리 블레이드 접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쪽 이 면이 이 가운데 주름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 이 선이 이 면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음 여기 이 부분을 이거 조심스럽게 펴야 됩니다. 다음 여기 이 부분 유면이 이 가운데 이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우선 한쪽은 완성이 된 겁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내 부분까지. 자 이렇게 다 접었으면 여기 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모하고도 옆에 조금 삼각형 있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 이 면이 이 면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줍니다 다음 이 부분이 이 코어가 이렇게 벌리게 접어주세요 적깁니다. 이 핑크색이 위로 오고 싶게 하면은 그대로 핑크색이 위로 오게 해주시고, 대각선으로 접어줍니다.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다음, 이내 꼭지점을 펴서 코어접기와 동일하게 여기 꼭지점이 여기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펴서 여기 이렇게 주름이 생겼습니다. 이쪽이 주름과 서로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 주름이 이쪽 주름과 서로 만나도록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도록 접어주세요. 다음 이것을 펴주세요. 요맨 꼭지점이 아까 접었던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펴서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음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주름이 접히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맨 뒤에서 한칸 떨어진 이선 이렇게 해서 이 면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제 다음 꼭지점에 맨 끝. 여기 이 선이 이 면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나머지 세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으면 은이 부분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다음, 뒤집어서 내 꼭지점이 가운데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접어서, 오므려주면은, 그립도 완성. 이 안에다가, 끼워 넣으면은 윈드 쉐이커 완성. 시간소으로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